최근 나의 생활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했다. 이유는 잘 모르겠다. 의욕도 많이 없고 체력도 약해진 것 같았다. 언제나 나의 목표를 향해 힘차게 달려가던 나였는데 요즘은 그런 나의 모습이 많이 보이지 않았다. 이유를 모르는 게 답답했다. 딱히 걱정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날 괴롭히는 일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굳이 이유를 찾아내자면 좀 지쳐 있던 게 아닌가 싶다 반복되는 일상 별 소득 없는 하루 인간관계에 대한 회의감 벗어나고 싶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말이 떠올랐다 돌파구가 필요했다 무기력해진 삶을 느낀 이상 이런 삶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러다 하루는 왠지 모르게 리틀 포레스트가 다시 보고 싶어졌다 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봐야겠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영화가 끝나자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잠시 이 권태로운 일상에서 벗어나 나를 되돌아볼 시간이 필요함을 느꼈다 내가 선택한 곳은 제주도 에어비앤비를 찾아보니 한달 자리를 할수 있는 숙소가 꽤 많았다. 통장을 보니 딱 숙소값을 해결할 정도의 돈이 있었다.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결제 버튼을 눌렀다. 하여튼 실행력 하나는 알아줘야 한다. 그렇게 제주도로 떠나게 되었다. 어찌 보면 사칠수 있다. 내 또래의 대부분은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한달 동안 제주도에서 여유나 부리겠다니. 하지만 나에겐 꼭 필요한 시간이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휩쓸려서 떠밀리고 다니고 싶진 않았다 계획은 없다 하지만 목표는 있다 나라는 사람을 다시 찾아오는 것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 나의 무기력함을 이겨내고 내가 걸어가야 할 방향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챌린이 여러분 저 잠시 다녀올게요 한달 정도는 힘빼고 편하게 영상을 올려도 괜찮을까요? 제 영상을 좋아해 주시고 저를 좋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다시 힘내서 달릴 수 있게 충전 좀 하고 올게요. 고맙고 사랑해요. 아이씨.